안녕하세요 전기 전문가 m d 용입니다 스위치를 내려도 LED 등의 잔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은 전구를 한번 갈면 몇 년을 쓴다는데 몇 달에 한 번씩 전구가 나가는 집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 2 0 v 교류전기의 라이브 활선 그리고 뉴트럴 증성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에너지가 밧줄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로프를 통해 전달된 에너지로 물을 데우거나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출발한 교류 전기는 로프 웨이브와 비슷합니다 전기가 전달되는 선을 라이브 활선 이라 부르고요 전기를 받아주는 선을 뉴트럴 중성선 이라고 부릅니다 어스 접지선은 활선에서 누전된 전기를 지구로 보냅니다 주로 사람의 손이 다 감전될 수 있는 가전제품의 금속 케이스를 접지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는 방마다 화장실과 거실에도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요 조명을 끄고 켜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220V 교류전기의 활선은 라이브라고 하죠 스위치에 연결되고요 중성선은 조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전기기사의 실수로 활선과 중성선이 뒤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조명의 활선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전압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조명의 수명이 줄어들고 잔광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땜에 갇친 물이 수압으로 땜에 힘을 가하면 물이 흐르지 않아도 땜에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요 벽 안쪽으로 설치된 배선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라리 배전반에서 그 스위치 전선을 찾아서 활선과 라이브선을 서로 바꿔 껴주는게 편해요 그런데 배전반 작업은 매우 위험합니다 동네 전기수리점에 작업을 의뢰하세요 활선을 찾으려면 멀티테스터가 필요합니다 라이브 기능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명 스위치 커버를 열어주신 후 나사를 풀고 스위치를 꺼냅니다 활선은 하나고 전등은 여러개에요 스위치 안쪽을 살펴보면 점프된 단자들이 보이죠 바로 활선입니다 테스터기를 이용해 활선의 교류 전압을 측정해주세요 한쪽은 활선에 테스터기의 다른쪽은 손으로 꽉 집어주세요. 100V 한파의 전압이 측정되면 활선입니다. 전압이 측정되지 않으면 중성선이에요. 전기공사가 필요합니다. NCV 기능이 있는 테스터기를 가지고 있다면 스위치 뚜껑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스위치를 모두 끈 상태에서 검전 센서를 가져다 댑니다. 전압이 측정되고 알람이 울리면 스위치의 활선이 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인버터는 4개의 스위치를 이용해 12V DC 전기를 가정용 220V 교류 전기로 바꿉니다 스위치가 바뀔 때마다 활선의 방향이 바뀝니다 인버터는 두 라인이 모두 활선이고요 중성선이 따로 없습니다 즉, 인버터를 사용하는 캠핑카에서 스위치 작업을 할땐 활선과 중성선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류 전기의 활선과 중성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방에 설치된 LED가 6개월마다 망가진다면 스위치에 활선이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